내가 네, 라라라라요오놀놀놀놀 바로 먼저 가면 거대치가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황소개구리 천 마리를 잡아서 퇴치하고 은혜랑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황소개구리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수십 마리 이렇게만 잡았지. 천 마리 이렇게는 못 잡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장소에는 황소개구리 천 마리를 퇴치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잡은 다음에 은혜랑 한번 초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이, 이 은혜는 뒤졌어. 아니요. 에 내가 뒤질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다에 대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스. 고~~ 한 운전하고 4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가가지고 어쩌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리. 여러분 오늘 또다시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러 왔는데 부르님이 아주 노다지 장소를 발견해가지고 최소 1 0 0마리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이제 올챙이에서 딱 개구리로 된 애들이거든요 얼핏 보시면은 참개구리 새끼랑 조금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황소개구리가 맞습니다 자 바로 일단 보여드릴 건데 요런 수로의 황소개구리 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마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온게 아니라 아이, 여러분 보겁니다어보거래 키? 저기 지금 두이끼 있거든요 야 일로와봐 아저무서워 도망간 거 봐라 아이고 오브님 아,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입니다 아, 어쩔 일이세요 여기까지 개구리가 좀 많다 그래가지고 <웃음> 개구리를 상당히 무서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구리를 못 잡아요 아 잡지 못하세요? 어, 잘못 잡는데 아, 때릴 수 있어요 어,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마 일로 와봐 하이 여러분들 그릅니다아 오늘 브랜드웨터 장소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다못 잡아서 부른 거야 퇴치 <웃음> 유튜버들 불라가지고 오늘 싹다 한번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방소개구리 맞죠? 맞아요 수십 마리봤거든요 랜덤으로 다 토종... 아니 다 황소개구리예요 <웃음> 왜 이렇게 저러 임마아 잠깐만 통 하나 더 있어야겠다 이통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먹을 걸 담아요 그럼 저 통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아니야 <웃음> 근데 이거 내끼 아닌데? 그 거야? 은혜 어 <웃음> <웃음> 한번 만났었는데 아에한 맞을래? 아, 벌써 아파 <웃음> 자, 여러분 저는 요 집게로 하거든요 이게 주방 집게예요 저희 은혜가 집에서 쓰던 건데 황소개구리인지 아닌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일로 와 이래 이 끼야 아 맞네 참개구리는 오돌토돌한 점이 많아요 그래 등에 라인이 있어요 아, 참개구리는 네. 브리님이 얼마 전에 여기서 한 100마리 넘게 퇴치를 하셨는데 싹다 황소개구리였습니다 100마리가 아니라 진짜 한 5에서 700마리 했어요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한 20% 10% 밖에 안 그... 거예요. 뭐 죽었네. 퇴치 시작한거야요 아. 아, 아. <웃음> 교육도 조기교육하고 퇴치도 어. 조기퇴치 해야지 어, 자 여러분 그래서 저기에는 저희가 폐기할거하고 이거 너무 새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먹을거를 가져갈게요 라상레기야 네. 들어가 네. 형 그걸로 한번 쓸어봐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잡혀? 어, 야 뭐야? 아 뭐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얼굴에 서황소기 냄새나 오마이갓 하하 죽었어 오, 죽었어, 죽었어. 너 앞에 거름이 되게 뿌려주세요 에이, 저... <웃음> 원 플러스 1? 저기 한 마리 기어나온다 저리기 야야야야야 아버님 <웃음> 집게 한번만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음, 아, 음, 아 음, 이거 음, 좋아요. 아니? 정확도가 좋아요. 예? <웃음> 자 여기서 잡았어, 예? 여기서 잡았어. 야달랑달랑룰알릴끼야 들어가. 이게 이제 이렇게 휘어요. 잘못하면 큰거 잘이네. <웃음> 큰 거를 또큰 사람이 다루거든요. 작은 건 작은 사람이 잘 다루고. <웃음> <웃음> 어 나는 넓은 거네. 이상하네. <웃음> 영점 <좀> 보여드릴게요. <웃음> 라사. <웃음> 오케이 들어가. <웃음> 그리고 요 낙엽 밑에도 분명히 얘네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숨었다. 지금. 나 금방 <웃음> 어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은혜 온줄 알았네. <웃음> 아니야. 들어가. 아니야. <웃음> 한 번만 더해주세요. 은혜가 좋아요. 하나, 둘, 셋. <웃음> 아니야 <웃음> 아기새들 <웃음> 커요 커요? 오, 커요 나이스 나이스 우와 얘 진짜 크다 여기 있는 개체들은 좀 깨끗하다 먹을만 하겠다 그죠 두분 드실 거죠 저는 먹을 거예요. <웃음> 제가 먹었던 게 그때 35인가 그랬어요. 쫙 폈을 때. 쫙 엄청 뺏어요. 컸어요, 그때. 형님 얼굴 많았던데? 제굴러면한 어. 18cm. 정도. <웃음> 리발. 라 상렛이야. 그러네. 여기 너덜이 있어요, 너덜너덜. 산책하는 거야. 들어가. 오, 아일타이피. 눈이 좋고, 매부 좋고, 만화 쓸고, 개구리. 오, 여기 맞네. 여기 노다지다. 형님, 여기 두 마리. 어디, 어디, 어디? 빨리 줘 빨리. 아, 야, 죽여줘 나이스. 아, 아, 이게 좀 크면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보건님이 잡는 저러에는 어두운 색을 띠는데, 조금만 큰 애들은 초록빛을 슬슬 띄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배우자. <웃음> 곧너 구독자 따라잡을 거야. 아, 하지마. <웃음> 하지마. <웃음> <웃음> 알았어, 안 할게. 저랑 보시면은 얘는 좀 크잖아요. 그 주둥이에 지금 초록색이 띠죠? 라사, 들어가. 오, 개 뛴다, 개 뛴다. 야, 일로와. 형, 형, 형. 거기에 넣자. 어. 우와. 오, 크덕, 크덕. 만세. <웃음> 만세. 만세. <웃음> 만세탕. <웃음> 오. 제발 잡아주세요. 오, 벌거 먹을 뻔 했네. 일로와. <웃음> 들어가. <웃음> 오이고야, 여기 노다지. 이거 다 개구리에요, 이거. 제랑 한번 쓸게요. 안 쓸리네, 잘. <웃음> 네. 우와. 아, 씨. <웃음> 이게 뭐야?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부어볼까요? 아 이게 폐통발이에요 여러분 어, 냄새 냄새나요? 향기로요 <웃음> <웃음> 아이고 여기 콩이. 다 죽어있네 아 이거 옳이아니고 콩이구나 <웃음> 콩보고 설레발 아 치지마 아 우와, 아 여기, 여기 어 큰거 많은데? 으, 으, 꺼져 야야야 <웃음> 야, 야, 일로와 야 탈출하지 와. 너 어차피 뒤져 나이스샷 잠깐만 잠깐 이거 두 마리 두 마리 나이스샷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것만 딱 저기, 해가지고 저기, 저기 뒤에 두번 가요 이럴게요 아. 나이트샷 자 지금 여기도 아까 족발... 있... 아 족발이래 <웃음> 족대 족대 야 이거 장난 이거도 어쨌든 퇴치를 한 거거든요 폐통발 어떻게 보면 고맙다 그니까 러 요거는 좀 이따가 봉투에 담아가자 여기 와 여기 여기 왜왜왜 우와 오케오케 오케이 땅으로 부주시면은 부어서 들게요 어, 오우야 잡아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 뭐 잡아 잡아 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다 잡아 왜 우리 못 잡아 잘 잡네 같이 하니까 타지 좀안야야어디라 잠시만요 들어가 이랄게야 어이구 어이구 기절시켰다 들어가 야 이거 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 봐아 이게 족대가 야, 나 맞지? 어, 뭐야 한 마리야 대박이다. 오 그렇지 야야야야 우리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야야야야야 얼굴에 쳤어 누구야 <목소리> 여기 안에도 겁나 많아 야 개구리 사면 돼. 얘 쓸어 쓸어 그렇지 아파 <목소리> 다 어, 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빨리 잡아 잡아놔 잡아 <잡아놔. 목소리> 누가 개구리인지 모르겠어 여기 구석 쪽으로 한번 해봐 말잘 <목소리> 듣네 제가 다 훈련 시켰거든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형 일단 황석구의 <황성근길구를> 글 구워줄게 살려줘 <목소리>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 거든요 너여에서 찍고만 있는 것한번 <웃음> 네. 찍었다 이마자두 마리 일로 와이트 던져 일로 와이트 던져 황소개구리 맞습니다 여러분 오몇마리요몇 마리 몇... <웃음> 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난리를 치니까 이쪽으로 도망쳐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자 이쪽에도 지금 애들 놀고 있죠? 패스 나이스 <웃음> 어부 형님도또 조코를 잘하거든 자, 역시 조코팟시네 바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웃음> 다 개구리 오쉣오미쳤어 여러분 어때요? 어 이거 재밌어요 <웃음> 잘 만지네 아머좀잘 만지는 것같아 <웃음> 여기 지금 다 개구리네 리고 한번 쓸어보자 오야 어, 미쳤는데 집게로 잡고 쏟어러 잡고 이거 벌써 2kg 됐는데? 야 우와 야이 미쳤는데? 네, 네, 이럴 줄 알고 사왔어 이거 역시 준비성 어.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징어 끼 갈고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봉지에 부을게요오 여러분 이게 다 개구리입니다 확실한 거는 다황수 개구리라는 거예요 진짜 얘 보시면은 초록빛 d 는 애들 보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차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한통더 채워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손로 잡아볼게요 근데 얘네가 진짜 다행인 게 활동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여름에 제가 잡은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엄청 뛰어다녀요 얘들 들어가 숨어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여기 있어요 들어가 오얘 진짜 큰데? 이 정도 사이되면 색깔 나오고 눈 감네 안에 펀치 여기 여기 여기 세 마리 삼청사 한놈두식이 석삼 들어가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벌써 6시간 지났어요 사실 <웃음> 30분 지났어 들어가 이쪽은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자축대선수 근데 여기 좀 어렵겠다 죽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못 뛰겠지 네, 이거 못 뛰겠지 <웃음> <웃음> 어 그렇지 모서리에 좀 많아 애들이 그지어 근데 힘들어 <웃음> 형 하다가 얘기 해 어, 힘들면 지금 힘든데? 얘기만해. 아 근데 좀 특이한 게큰 애들이 없네 진짜. 여기 저수지에서 올챙이에서 딱 프로그램 되고 넘어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수로 딱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수로가 이렇게 긴데 지금 애들이 저 쪽에만 다 몰려 있고 이 쪽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저 수로로 가면 애들이 또 있을 거예요. 브림 뒤에 뒤에 뒤. 엉덩이 엉덩이. 내 엉덩이? 여기 여기. 아 진짜로? 여기. 내가 놓치고 간 거. 놓치, 있다고너 쳤다니. 내가 뒤에 설거지 해주지. 그래 여기 뒤에 엉덩이 한 마리 더 있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얘네가 진흙 속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방금 내 못 속인다고 했는데 <웃음> 와 이렇게 숨어버리네 바로 족대족대 <웃음> 잠깐 족대. 거기 다시 찼어야돼 이거 봐 애들 얼굴 봐봐 제가이 돌을 들칠 테니까 로 가세요 근데 앞에서 밀어줘야 어, 돼 <웃음> 누가 그렇지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온다 <웃음> 다 들어온 같은데 저 있어 저 있어 <웃음> 개많이들갔어개많이 들어갔어 이거, 이거야 이거야 합동 아우 역시 합동은 이런 맛이지 제롬 잠깐 손으로 쓴 거예요 와야 이거 어떻게 다해 미쳤어 이거 네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누가 딱 보면은 노다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족대로 거기까지 쓰어 갈게요 여기 지금 애들 가고 있어 와 여러분 미쳤죠 얘네가 나중에 다 커가지고 또 산란하잖아요 그럼 또 수백 개 수천 개씩 낳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귀엽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허리 박살 라고 있었어 은혜한테 혼나 뭐야 이거 괜찮은데 <웃음>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어. 이제 보건님이 하는 거지 어, 여기요 야. <웃음> 여기 아직 노다지네 그렇지 나이스 개구리모르는 처음 봐 진짜 거기 <웃음> 많아요? 총 오늘 거짓말 아니라 천만 원씩 잡은 거 같지 않나? <웃음> 국방산으로 치면 오늘 천만 원 치거든요 원래 종 많이 사는데 아마 뭐 없을 이렇게, 것 같아요 다 이거는 다 있을 거죠. 수가 없어요 그 퇴치를 하는데 그놈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혼자 할때 우울했어요 아, 진짜 이런 퇴치할 때 퇴치하니까 신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몇 마리에요? 몇 마리? 두 마리 한 다섯 마리 되는 줄 알아 보구 <웃음> 요 어, 엉덩이 왜 이렇게 커졌어? 어? 네. 심각하다고 뭐. 흥분하면 엉덩이 커지잖아 야 <웃음> 다른 게 커진다 아, 저게 다 개구리 지 아니야? 그렇지 우와. 우와. 오. 이런 게 효율성이라고 오수어 갑자기 인정해서 고마워 더 하고 싶다 어디 잘하네오 잘한다 딴거안 먹혀요. <웃음> 등이 딱이 너무 많 좋아. 그 예, 예, 예 어떡해? 어, 여기 어떻게, 여기 여기 될게요. 야, 아, 알아서다 들어와. 어, 잘한다. 오, 그런 칭찬하면 나 하기 싫어져요. 아니야. <웃음> 좀더 해라. 어, 그렇게 해줘. 강아기였지. 어, 난 그게 좋아. 진짜 못하네 그건 싫은데? <웃음> 오. 아, 개 들어온 레키들. 여기 뇌피라 한번 쓸어볼까? 일단 위에 있는 애들 이렇게 싹 풀면 되고. 아, 자, 여기 한 마리. 써? 저 구석에 있는들. 어, 나와봐, 나와봐. 이게 등 터졌다. 아이고. 괜찮아, 테치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한번 잡아 넣을게요. 한 시간만 더 잡아 넣을게요. 손으로 게요 아,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우와 리치느끼들 칼칼아 칼칼아 미안다 얘들아 우와 <드러브. 웃음> 오유 몇 마리야 오마이갓 oh 냄새 냄새 다 여기 한번 맡아보자 아냐 미안 미안 미안 나 손가락 싫어해 손가락 <웃음> 여러분 지금 요 정도 잡았는데 이거 플러스 이한통 더죠? 여깄수. 오우 야. 근데 이거 어부 형님이 손으로 한번 만진다 그랬거든요 맨손으로 아 맨손 아, 안돼 <웃음> 맨손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 표정이 돼한마리만 한마디마 <웃음> <웃음> 아 이거 잡을 수 있지 아, 형님 보여주세요 아까 잡았다 <웃음> 아우 <웃음> 아우 나 이거 체인 무슨 <웃음> <웃음> 미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영화 <웃음> 자 여러분 얘네들이 조금 더러운 애들이고 저쪽으로 가면좀 깨끗한 애들이 있습니다 가면서 먹을만한 애들 또 잡아야 되잖아요 집게로 아주 깔끔하게 몇 마리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네, <웃음> 네, 네 이거 더러운 애들 <웃음> <이렇게> 들고 가세요 오 터트려 아자 그러면 얘네는 생태의 교란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운반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게 불가피하니까 근처 숙소 가서 싹다 얼려버린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녀석들도 다 숙소로 가져가서 얼린 다음에 집에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많다 이거 양이. 이거 어떻게 얼려요? 대형 냉장고 필요한 것 같은데요? 대형 냉장고 있는 펜션 근처에 있나요? 네, 갑시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략 천마리 정도를 퇴치하고 나머지 깨끗한 애들을 잡아왔습니다. <웃음> 이게 산개구리랑 참개구리, 황소개구리요. 세개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봐도 명백하게 황소개구리고요. 저번에 제가 황소개구리를 꼬리만 안 들어간 상태인 애들을 잡아가지고 뿌링클 치킨으로 한번 먹었었는데 보시면 은생일새가 똑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올챙이에서 황소개구리가 되고 나서 살짝 자란 상태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자라면 주둥이가 초록빛을 띄기 시작합니다. 더 자라면 황소개구리 특징인 초록색을 아예 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은혜한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같이 먹는다고. 너도 은아 얘기했잖아. 안 먹는다고 나도 분명히 얘기했잖너 이거 제목이 뭔줄 알아? 황소개구리 천마리를 잡아서 은혜한테 먹어보자. 그런 식으로 사이트가. 여러분들 원하시죠? 네 <웃음> 이럴때만 빨라가지고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요 황소개구를 어떻게 먹을거냐 오늘은 요 뒷다리만 해가지고 한번도 안먹어본 오븐고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븐고이만 하기 전 그러니까 똑같은 조리법을 해가지고 오븐고이 조금 에어프라이 조금 해가지고 맛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그러려면 지금 안갈래 <웃음> 왜 <웃음> 한번 하자 하나 둘셋 안 먹으러 가자 <웃음> 제발, 먹어줘, 제발 먹어줘 또 이런 식으로 나 이용해 먹어? 이용이 아니지 같이 투게더 아, 월급도 안 주면서 조용히 월급 안 준단 말 하면 경찰서에서 전화 온단 말이야 아 그렇다. 월급 주잖아 오해하게 만들지 말어 조용히 아, 조용히 내 월급날 언제 적지? 33일 아 뭐야 <웃음> 자 일단 얘네를 한번 싹 씻어 줄게요 자왜 씻어야 되면 얘네를 지금 얼린 다음에 해동시킨 상태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막이 있죠 자 일단 바로 씻어 줄게요 하나 둘셋 들어가 버섯 <웃음> <웃음> 워터야 그러셔. 네. 자 여러분 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면은 막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봐 이거 봐또 나오지? <웃음> 너, 너 이따 먹을 거야 이거 <웃음> 하나 둘셋 오토야! <웃음> 여러분 일단 이렇게 막을 다 제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양이 많잖아요 저희 둘만 먹는 게 아니라 페페랑 아우다 한번 먹일 거거든요 김상만 어? 너 김상만 가스라이팅 아니야? 너 김상만 표정 봐 지금 어있는데야 우리 애견 카페에서 안 데려왔나 봐 까먹었다 <웃음> 상만.. 상만 표정 보여? 도 잘자 잘자 여러분 그래서 페페랑 아오 먹을 거한 다섯 마리 정도만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빼두고 장유유서니까 저랑 은혜랑 먼저 먹고 우리 동생들 줄게요 아니요 동생들 다 주세요 아니요 싫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요 녀석들 손질 해볼 건데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살짝에 모자이크가 들어갈 겁니다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 여러분 큰 놈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가위로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라삭하고 따줍니다 자여 보면 여러분 이거 보이죠? 이게 뭔줄 알았네요? 심장 를게 자요 를게 바로 워터야 안에 있는 내장이랑 싹싹 이렇게 빼면 돼요 자 여기 껍질 있거든요 요것도 살짝만 모자이크 풀어주세요 제요 껍질 있죠 껍질을 싹당기면은 바지 벗기듯이 이렇게 딱 돼요 깔끔하지 이거 살이야 이거 진짜 맛있잖아 닭보다 맛있어 <웃음> 싫어도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제목이 너랑 먹어 보자 왜뻥투 너가 안 먹을 거라서 뻥친다는 거야 지금 어. 개소리 하지마 자 여러분 이거 잠깐 모자이크 풀어주세요 요게 바로 개구리 뒷다리입니다 보시면 전부 다 살이고 뼈는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그냥 뼈예요 이렇게 하면 별로 안정그럽잖아 이거 봐봐 최면 걸려 이거 왜 뭘, 자꾸 왜야 왜왜왜 왜, 왜 자꾸 물어봐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왜왜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왜웹병 걸렸어 내웹병 진짜 싫어하거든 솔직히 말할게 평소에 나보다 너가 훨씬 더 심해 왜아 <웃음> 재밌네 자러분다된건 여기다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싹다 일단 손질을 해 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오오오 오, 오 너무 징그러니까 조금 내가 뒤로 가서 찍을게요 보, 보이긴 하냐? 내 얼굴 보이긴 해 얼굴이라도 얼굴이 안 보여야지 리틀렉꺄자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싹다 손질했으면요 냅킨에다가 던져버려 드랍더 유해동 물내끼 수분기를 쫙 빼줄게요 들어가 뽑지. 상식이 상만화 음 아무 냄새 안 나지 달콤한 냄새 나어찌잇이이이잇 <목소리> 이. 넵킨 위로 덮어버려 물기를 한번 쏘 빼줄게요 내가 쳐줄까? 아니 자 여러분 은혜한테 제가 옛날에 은혜의 생선은 두들겨도 절대 망가지지 않아 그때 보통은 그래 아 그래? 하고 이렇게 쳐보잖아요 근데 은혜는 비죠. 근데 무슨 상상했어? 네 얼굴. 에엥. 소고망에서부터 아! 시작. 다 경. 다시. 갑자기 한게 어딨어? 아두 번째면 안 됐다. 한번 어, 다시 해봐. 나 이번에 진짜 웃길 수 있어. 오네야. 에이 안 된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너 와서 진행 한번 해봐. 너는 모자이크라서 표정으로도 못웃기는거 알지? 음. 진심으로 소름 돋았어. 너무 창피해서 내가. 그래 다시 해봐. 이번엔 코에서 코. 슝. 어 망했어, 여보. 허허허. 배다 재밌는데. <웃음> 다 귀여워하셔도.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바로 나가긴 하겠지만. 맞아. 운동이들은 <웃음> 대신 귀여워하셔. 운동이들도 실만 할 거야. <웃음> 여러분, 은혜한테 꿈, 희망을 주세요. 그냥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해주시고, 타임레스 걸고, 크크크크 해주세요. 그래야 은혜의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지? 난못 들은 이야기로 할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 싹 뺐으면은. 어, 알았어. 자, 왜 이렇게 찌부대냐. 너 천리 주먹으로. 어. 맞다. 자, 이쪽으로 싹다 옮겨줄게요. 던져버려. 오, 야, 야, 야. 야, 윈드밀 하겠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밑간을 살짝 해줄 겁니다. 바로, 루츠. 아 <웃음> 그냥 채널 파 괜찮아 어차피 운동이 똑같이 들... 할 거야 똑같이 <웃음> <웃음> 모자이크 풀고 아니 그럼 메리트 없어 어떤 분이 댓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1년 안에 모자이크 안 풀면은 구독 취소라고 했어 눈 한쪽 하고 다음 달에는 코 하나 농락을 하시겠다 또 <웃음> <웃음>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맞아 맞아 여러분 저희가 가스라이팅을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은혜가 저한테 너무 뭐라 해가지고 너가 계속 나 나쁜 사람 만여분분들도술 아, 달리게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절대 앞을 안 달리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은혜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알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야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 거에 이미 아플이 많이 달렸을 거야. 감동이네. <웃음> 자, 그러면 그래서 이루추를 루추, 자, 이렇게 깔아두고. 따라와. 어, 잠깐 따라와. 봐 가져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가까이 찍지 마. 얘기했잖아. 가까이 찍지 말라고. 너딱 걸린다고. 그럼 넌 어떻게? 해? <웃음> 이거 <웃음> 뒤지지네요 근데 너가 이거 꺼내 뭐 꺼내는 줄 알아? 오? 아직도 모르겠냐 우리 요리를 치킨티김가루가라지자 다시 말해봐 이게 뭐라고? 치킨티김가루 <웃음> 음이 왜 바뀌었어? 뭔가 새로운 걸 변화를 좀 진짜 하찮게 변화졌네 <웃음> 원래 버전 해봐 하나 둘셋치킨티김가루 바뀐 버전 하나 둘셋치킨티김가루자요치킨 <웃음> 치티디 <웃음> 도용히 좀해자요치치킨티김가루를 치티. <웃음> 여기 바닥에 이렇게 쫙 조금 뿌려주고 그거 왜 거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으면 쏟을 거 같아가지고 저걸 넣어놓으면 되잖아 잠깐만 두는 거야 넣어놓으면 허리 굽혀야 되니까 굽혀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자 그럼 여기다가 올라버섯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버무려 버섯 지려버섯 버무려 지려 정할게 해 그냥 해 그냥 그냥 너 권태기네? 응 진짜였어 권태기? 어 진짜 어떤 모습이 꼴보기 싫어? 그냥 다 <웃음> 이게 369로 온다잖아 3년째 왔어? 어 나는 너랑 살고 있을 때 권태기 같은 거 하나도 안 왔었는데 고마워 언제 느꼈어? 나 너가 잘때 쩝쩝거리는 것도 짜증나가지고 베개로 사실 얼굴 퍼쳤어 이만하자 나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못 살아 그리고 알지 4명인 거잘 있어 어, 알바몬에 올려 그 운동이 공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라고 <웃음> 얘기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데하하하 <웃음> 어, 아니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닦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로? 이거보다 개구리 하이깨끗하다하말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봉지에다가 일단 이 녀석들을 싹다 넣었습니다. 아, 뭐 가루 넣을 것같 아니지. 넌 아직 멀었어. 한방 멕였다. 여러분 여기 봉지에다가 카놀라유를 쫙 이렇게 뿌려 줄 겁니다. 비벼 비벼. 론나 비벼. 론나 론나 론나 론나 론나 론나. 어때 이런 모습은? 어떤, <웃음> 궁? <웃음> 자, 요, 카놀라유를 비벼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 기름을 비벼야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구웠을 때 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요렇게 버무려졌으면, 일단 오븐 먼저 해줄게요. 롱이로리, 필러버서 자, 요 그릇에다가 종류를 깔아주고, 여기 위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감쌀 거예요. 왜? 이렇게 감싸야 안에까지 타지 않고 잘 되거든. 자, 요거는 빨리 와, 빨리. 지금 빨리 오는 타이밍이 지금 빨리 안 오면 진짜 바로 원펀치 쓰리 강냉이 해가지고. 열어봐서 그 들어가라 응. 받아보셨 응. 자 응. 5분 눌러 200도 해봐서 <웃음> 10분 해봐서 바로 빠야 근데 얼굴 나오고 있었네 괜찮아 모자이카 하면 돼 그리고 예뻐서 괜찮아 나 토할 거 같아 <웃음> 진짜 같아서 개빡친다 <웃음> 진짠데 <웃음> 예야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말라 비틀 이거 지금 저먹을수 있다고? <웃음> 너 지금 이거 먹으면 뒤져 바로 병원 가는 거야 알겠지? 고구마 말랭이 개소리 하지 마 열어봐서 벗... 어 됐네 아 먹어도 되는 거야? 너 다이어트 그거야? 응. 근데 왜 살은 안 빠져? 오우, 씨. 자, 여러분, 요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남은 거를 이렇게 싹 올려줄게요. 오우, 쉐터 퍽. 자, 그리고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바닥,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치킨, 소고기, 백강고덥치 장갑. 10분, 파이어! <웃음> 18분을 해버리네. 아, 나도 모르어 이따 봐요, 라닥나다. 중간중간 바로 땡. 열어버려. 호, 홀리, 셰터 퍽. 닭고기 같은데요?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넣어버섯. 5분만 더, 파이어. 자, 여러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바로 턴오프 열어버섯. 와우. 와우와우와우 연혁씨 지금 5분 다 됐어요 빨리 와요 연혁씨 빨리 안오면 진짜 원파차 해가지고 여기 목젓 바로 때릴 수도 있어요 아셨죠? 조심하세요 연어버섯 꺼운 거 맞아? 어 껐어 껐어 어안 껐어 왜요? 오된거 같기도 하고 자 개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더 해야겠다 맞지? 자 여러분 얘는 조금만 더 해줄게요 더버섯 연어버섯 아, <웃음> 10분으로 맞춰보셋 <웃음> 물어보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에어프라이구이 와 오븐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자 일단 그러면 에어프라이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얘를 바싹 튀겼을 때는 뼈채로 먹어도 되는데 에어프라이는 지금 뼈채로 먹으면 안될 것 같거든요 여기 살을 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오!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맛있는 는데 초베레? 음! 토것 음. 같아. 야 진짜 닭고기뭐다 맛있어 미니봉이야 자 여러분 여기도 초베레 음. 음, 진짜 맛있어. 맛은 어떤 맛이냐면 양이 너무 적긴 하지만 미니 닭다리 먹는 맛이고. 저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청 잡혔나요, 멘시 씨? 아니요. 말을 해주세요. 내말 듣고 아, 해도 돼. 따로 나가지고 나 심장 두근거려 공 고... <웃음> 미안해, 미안해. 잡혔어? 어.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음에를. 어. 진짜 맛있네요, 오늘 나 진짜 먼저 먹습니다. 아, 진짜 공황 느낌이야? 어. 지금? 정자하고 찍을래? 땀 나? 기름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것 때문인가? <웃음> 무서움을 가장한 공황이었군 <웃음> 근데 한입 먹으면 진짜 달라질 거야 <웃음> 묘정불고 오 넣, 넣었다 넣었다 넣었다 어, 무서워 <웃음> 뭐가 무서워 뭐가 <웃음> 무서워 음 맛있다 찔 <웃음> <찜찜> 맛이네? <웃음> 맛있지? 살조 <조금> 발라줄게 쩔쩔 <웃음> 맛있네 <웃음> 무슨 맛이야? 닭이랑 거부마 맛 <웃음> 진짜 어이없게 먹는 잖아요 여러분 모자기 때문에 못보셨는데 입에 넣고 하다가 이제 혀에 슬슬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웃음> 맛있다 <웃음> 조금 살 뜯을 때는 <웃음> 큰 거는 훨씬 맛있다니까 진짜 사실 개구리라는 그거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먹을 때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지 모르고 맛을 보면 치킨이랑 똑같아요 진짜 이거 먹어볼게요 초오바래 진짜 그냥 치킨 아 너무 작아서 아쉽다 아, 자, 여러분 이번에 오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븐이 냄새가 더 좋아 자, 여러분 이 오븐구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오븐구이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먹어볼게요 초벨. 이거 진짜 치킨이 여러분 이거 더 맛있어 먹어볼래? 안먹어볼까 이거는? 안 익었을 것 같아 아아니 아니야 완전 다 익었어 이거 한번 먹어봐 이제 싫다고 안하네 쭈룩쭈룩 이건 별로야? 뭔가 백숙 같은 느낌이야. 아, 너 백숙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응. 은혜가 물에 빠져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 안에 돼지고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뒤질래요? 좀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 물에 빠진 것들. 없는데? 나랑 평소에 얘기할 때랑 촬영 킹 거랑 너무 다르잖아.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은선씨,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이거. 어쨌든 은혜가 안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지? <웃음> <웃음> 끝까지 가 재밌네. 그지, 은선씨? 자, 이거 또한번 먹어볼게요. 조베레. 이게 더 맛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맛이냐면요 아까 에어프라이기는 약간 딱딱한 치킨 옛날 치킨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레이FC 치킨 딱 그거 느낌 나거든요 약간 진득진득한 치킨의 느낌이 납니다 어, 나는 너무 맛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살덩어리예요 이거 먹어볼게요 배와난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큰 상태로 다리 하나 딱 해가지고 그냥 쫙 튀긴 다음에 23번 테이블 서빙하는 사람이 네! 하고도 다 받아가지고. 서빙한 사람 그렇게, 너야? 어나 서빙 많이 했거든. <웃음> 7년 동안 서빙한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희 둘만 먹을 수 없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아오랑 페페한테 줄 겁니다. 자, 여러분, 아오를 엄청 큰 리빙박스에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께, 오, 이렇게 벌써 나쳐 물라고 지금. 아오가 진짜 주인을 잘 알아봐가지고요. 맨날 쳐 물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오한테 이거를 딱 해가지고, 아오야, 아오야 진정해, 진정해. 뒤로 넘어가지 마라. 오오오오오, 오오, 야야야야야야, 천천히 먹어. 오. 어야좀 씹어먹으라 너 소화 안 돼가지고 나중에 위장 뼈거린다리발렛요 어 여러분 개구리가 굉장히 고단백이기 때문에 늑대가보가 다시 줘도 되고 막이랑 뭐 이런 거 아주 깨끗하게 다 씻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자자 오 헛방 헛방 오요요요요요아 무시무시한 놈 제가 여러분 그게 보시면 제딱 손바닥만 하거든요 욕만 할때들어왔는데 어느새 지금 저렇게 커버려가지고 지금 내 손이랑 다쳐물려고 아주 오야야 야. 없어 임마 아빠 손물 거야? 이렇게 겁주면 안 물어요 또 애가 은근히 순해가지고 오이 씨윗리발레야자 그럼 그 다음은 페페 하나 줄게요 아이 사실 페페가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난리 치다가 여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요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회복을 좀 했거든요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에 조심해 그렇지 앞에 간다 앞에 앞에 앞에 있어 앞에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그렇지 어, 오늘 순하게 먹는다. 풀리거든. 자이 페페는 그냥 뼈랑 이런 거 잇몸으로 모조리 오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이렇게 다 씹어 먹거든요. 오 너무 잔인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아니 지금 막고 있어. 아, 무서워. 그럼 손가락 넣으면내 손가락 다 부서지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 물리면 안 돼. 근데 너무 너 징그러워하지 마 페페 네 딸래미야. 아니야. 네 딸래미라고 상만이면네 딸래미가 아니라 아오 피피기 페페 그냥 싹다네딸내와